아, 이번에는, 네. 어, 지난번에 저희가, 저희 둘만 이렇게 퀴즈를 했잖아요. 네네네. 그것보다는 이번에는 스탭들하고 다 참여해가지고, 그럴까요? 행운의 선물의 주인공을 한번 뽑아 봅시다. 네. 좋습니다. 자, 문제 주세요. 문제 갑시다. 자, 스탭들도 좀 참여해 주세요. 네. 아, 그 전에 우리 선물 공개를 안 했잖아요. 어떤 선물인지. 어 바보, 바보. 선물을 봐야 빨리 되겠지. 퀴즈보다 선물을 지금 더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. 아니 스탭들이 기대될 거아니에아 이거 아까 이고르. 네. 아 75% 다이캐스트 메탈이 들어가 있는 목지목지한 이고르를 선물로 준다고 했죠? 이거 왜 끌어올려고 했어요? 좋습니다. 그럼 이거 라 펼쳐놓고 있을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저는 안 가져갑니다. 참고로. <웃음> 네, 좋습니다. 다시 한번 문제를 해주세요. 네. 문제 한번더 주세요. 강다이사와 건프라를 추출 발매한 녹음은 대해서. 네, 관식이구나 네. 하나, 둘, 셋. 장답 먼저 하죠. 네, 먼저 하죠. 어, 제가 먼저인데요? 네. 어, 지 1번, 1980년도. 장난입니다. 아! 오! 멋잖아요 아, 네, 아까. 네. 아, 아까 공고했잖아요아 그래요? 아왜 아, 그러세요? 자 이제 8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 음. 1980년 7월 24일날 발명가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보하는 아. 거예요? 리액션이 왜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자두 번째 문제 네. 주세요 이번에도 객관식 문제인데요 보고 있는 간담의 정보사와 특유의 비율을맞춰 주시면 됩니다 오 잠깐만 <웃음> 아까 소민 씨가 었던프라우들인데요 뭐 성당. 이거 너무 쉽잖아. 2번 SD. <웃음> 어. 야, 나는 2번, 2번 4번, 나 2번, 4번에 깔렸는데. 2번, 4번에 헷 깔려? 이거 저것도 밑에도 SD잖아요. 아, 참고로 저는 4번에 SD 자를 못 봤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는, 저는, 1, 2, 3번에서 읽다했는데 어, 2번에 SD가 있네. <웃음> 이게 왜 또? 근데 아, 4번에 아, SD가 있었구나. 네, 4번이었습니다. 아, 예. 저 네. 4번을 좋습니다. 봤죠. 때는 단순한 게 좋답니다. 여러분들은 참여 안 하십니까? <웃음> 참여 좀 하세요. 조용하세요, 카메라 감독님. 본업들이 예. 그럼 작가들도 조용하세요. 그럼요. 다음 문제입니다. 네. 네, 마지막으로 객관심 문제인데요. 다음 주등급별 크기 순서대로 붙여주시면 되는데 네. 작은 순서부터 큰 데로 가시겠습니다. 네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잠깐만. 저요. 어! 할나감 어! 어! 정보. 3번 3번 3번 땡땡땡자 어... 자, 이제 두 명은 더 누가 틀려라 어... 자 <웃음> 정답. <웃음> 정답 정답 자 2번 2번 틀린다. 자 1번 2번 아니고 3번 4번 <웃음> 번 아니 잠깐만, 주사 아니, 잠깐만, 아 먹었네! 주사 먹었네. 근데... 이분은 뭔가 네. 방송을 네. 많이 네. 하시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왜요? 저는 스프들한테더 네. 기회를 주고 나중에 그럴라 네. 그랬는데. 아니 퀴즈잖아요. 그리고 역시... 뭐야 아까도 뭐 방송을 뭐. 아니, 아니, 아니, 방송을 막 아니 막... 앉아봐요. 야, 아니, 진짜 사람이 아니 야, 왜 자꾸? 꼭 여러분 검색해 주세요. 대포콘 이어 아니, 아니 <웃음> 왜 이렇게 모함을 해 사람을? 아니 뭐 모함이요? 에내 말을 맞지. 본인은 문제를 잘 아예 몰랐잖아 내가. 아니요. 정답을 얘기하지! 저 찍었어요! 아, 바쁘다, 그냥 보여주세요. 암튼, 피, 피지가 맨 끝인 건 알았어. 그리고 아까 네. 선생님한테 들었을 네. 때, 이 리얼 그레이드가 작았잖아요. 그죠? 그랬나? 아닌가? 아니, 이게, 이게 컸어요. 이게 컸어요. 아, 이쪽이 헷갈려가지고. 근데 이거 두 개가 애매하죠. 어. 저 찍었습니다. 찍어서 맞췄습니다. 자, 문제 또 주세요. 준비된 문제가 없어요? 끝. 없다고요? 세 문제입니다. 그러면두 개를 맞춘 제가 상품을 먹는다고요? 제가 상품을 받았어요? 받는다고요? 저는 이 상품을 오늘 처음으로 이 길에 참여한 카메라 감독님께 한번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. 이게 네. 근데 궁금한 게이 제품이 어떻게 가격대가 어느 정도 나는 소비자가가요? 다시 봉다 으아... 다시... 공감입니다. <웃음> 감독님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. 왜냐면 네. 참여를 쑥스러 가지고 다들 안하셨는데 하셔가지고 네. 네. 근데 저쪽 앵글은 다날아간거 아니에요? 감독님 제대로 안 찍으신 거 아니에요? 아니죠? 아, 네. 네. 어쨌거나 퀴즈를 해서 그 부분을 선물을 날아가 있어서 네. 좋은 것 같습니다. 예. 네. <웃음> 사합니다 <웃음>